못지않게 양념이 굉장히 맛있고 양이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넉넉한 편이어서 4인 가족도 이렇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양것 같고요 음, 납작당면이 들어있어서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납작당면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고 당면도 넉넉하게 들어있고 고기도 넉넉하고 채소가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지 국물 자체에 채소가 잘우어나서 굉장히 감칠맛이 느껴지고 채소나에서 만든 거라 그런지 음, 맛이 일단 기본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적당히 매콤해서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베스트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최선상 밀키트 중에서도 베스트 메뉴라고 해서 구입해봤는데 어, 순살이라서 아이들 같이 먹기에도 좋고 양념도 그렇게 맵지 않고 약간 매콤한 정도? 그래서 같이 먹기에 괜찮은 메뉴인 것 같아요. 이거 배달시켜 먹을 필요 없이 최선상 밀키트 구입해서 먹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보장되고 그리고 채소나 뭐 부재료들도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뭐 따로 진짜... 재나고익키떼 있으면 따로 배달시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불고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라고 하시던데 어, 요거 그 매장 직원분 추천받아서 구입해봤거든요 음 맛있어요 고기도 신선하고 질기지 않고 음, 들어간 채소들이 다 상하지 않고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채소도 맛있어요 양파 굉장히 달큰하고 음.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좋아서 손님 초대상에 올리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급할 때 생일상이나 이럴 때도 생일상 준비하거나 할 때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반찬거리 없을 때도 요거 밀키트 하나 구입해서 같이 먹으면 굉장히 든든할 것 같고요. 조리법도 간편하고 뭐 따로 준비할 것도 없고 다 꺼내서 조리법대로 그냥 조리만 하면 되니까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최선당에서 판매하는 밀키트라고 해서 맛이 어떨지 굉장히 기대됐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맛도 좋고 양도 둘다 굉장히 넉넉한 편이고 보통 3인분이라고 적혀있던데 제가 생각할 때 찜닭은 4인 가족 먹기에도 넉넉한 양일 것 같고요. 그리고 불고기도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어 양념이 맛있어요. 양념이 사먹는 맛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맛있어서 막 과하게 조미료 들어간 맛이 아니어서 둘다 만족스럽고요. 어 최선당 밀키트 앞으로도 한 번씩 이용할 것 같아요. 급할 때 먹고 싶은 거 있거나 하면 미리 주문해줬다가 바로 어, 조리해서 먹으면 되니까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기기에 정말 괜찮은 거 같네요 찬선당 밀키트 추천해요